안녕하세요. 블러이포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비트코인 차트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 채널에 지금 아프리카랑 유튜브, 트위치가 블록체인에 가면 해서 식스코인이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어, 컨텀 만드신 DJCN분이 만든 금융 플랫폼인 퓨전 인터뷰도 있고 그리고 뭐 비체인이나 RSK 인터뷰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분들은 차트 분석을 여러 개를 그냥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차트가 좀 많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기본적인 분석이랑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해야 하고 한 곳에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진짜 마찬가지로 한 곳에만 치중을 하면 안 되지만 특히나 암호화폐는 주식보다는 가치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많이 치중이 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밸런스를 항상 잘 맞춰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헥트님 단기 그래프 보면요, 이 엘리엇 웨이브 파동에 따르면은 만천 대에 지금 강력한 지금 저항 레벨이 있죠. 물론 저기까지도 못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간다는 가정하에 보자면. 5파동에 이거 부딪히고 3파동까지 9,700까지 다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은 상승파동으로 뚫고 12,400까지 올라갈 건지 두구두구두구 빠르게 다음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캐릭터에 제가 종독돼서 매번 찾아보는 해외 트레이더 분인데 인기도 되게 많아요 이분은 바이존, 노트레이드존, 셀존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다? 아직 노트레이드존에 있다 그래서 아직 바이존에 안 갔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저처럼 아 비트코인을 첫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서 같이 힘내자고요. 나는 올바를 선택을 한 거였어. 아직 노트레이딩 존이었어. 절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일단은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이매직품에 따르면은 아직 비트코인은 애매한 가격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상승하는 척 하면서 저희 여러 번 속인 거 그죠? 이번에는 안 속으려고 해야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사실 캔들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이존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펀드매니저님 아는 분한테 골든크로스 얘기했다가 진짜 엄청 욕먹었거든요 꼭 모르는 사람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막 그런 얘기한다고 어쨌든 음, 노트레이드존의 범위는 지금 대략 8700에서 9400대입니다. 그래서 8700 아래는 셀존인 거고 9400대 위에는 바이존인 거예요 이분은 포스팅 한지 꽤 됐어요. 두달 넘었죠. 그래서 제가 두달전 것들 여러 개 봤거든요.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잘 맞는지 봤는데 이분이 예측한 화살표처럼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지금 피부나치 기준에 잘 맞춰가지고 그래프가 가고 있길래 현재 보이는 지금 0.618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0.705까지 하락해서 약 8,000대까지 한번 내려가가지고 제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준 다음에 바로 0.5 해가 0.5 해가지고 11,000대까지 가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도 포스팅한지 두달 넘었는데 천국을 갔다가 지옥도 잠시 갔다 온 비트코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전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초록색, 파란색 이 상승기를 그냥 벗어나지 않고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뭔지 알죠? 가늘고 길게 우리 굵고 짧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비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희랑 함께 <웃음> 그리고 이분 기억하시나요? 어, 비트코인도 제가 인생처럼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면서 항그 하락장일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그때도 엄청 하락을 하는데도 여러분 아직 빨간 티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뭐더 하락할 거예요. 더 떨어질 거예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나요? <웃음>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빨간색 티를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만약에 하락을 해도 저는 이 빨간 띠만 뚫고 만약 내려가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마음의 수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수양 차트였고요. 무지개 분. 노란 선을 터치하고 를 목표인 빨간색을 향해 올라가는 비트코인이라 생각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빨간색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0만불이 넘어요 10만불 이게 과연 현실로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게 하 모르겠네요 아니 뭐 rsk로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도 되고 지금 이오스도 나올 거고 블록체인이 여러 군데 기술에 접목되고 있고 해서 사실 되게 저는 믿고 있으니까 기술이 정말 세계를 바꿀 거라고 믿어서 믿습니다 그래도 10만이면 아 어? 정말? 그럼 나 지금 집 털어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절대 절대 자기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더리움좀 보겠습니다. 저 정말 놀랍게도 아직 상승 추세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저 이더리움 가격 보고 와 이더리움 진짜 장난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파란색 선 저걸 터치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다? 곧 터치를 할 수도 있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죠? 하락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아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웃음> 아니 상승선을 지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더리움이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들 좀 마음 가라앉히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많이 많이 자료 찾아보시고 이건 참고만 하시고 현명한 매수와 매도를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진짜 매우 바보 같은 거래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웃음> 아 진짜 바보 같은 거였는데 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참 일단은 차트는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트는 오늘 이게 다고요.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차트들 다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시고 비썸에 어, 오미세고랑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가 상장을 했어요. 요새 비썸이 진짜 매우 공격적으로 상장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업비트에 밀려서 그런가? 밀린지 오래됐는데 근데 왜 요새 갑자기 이렇게 상장을 뭐라서 하는 거지? 되게 궁금해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차트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죠? 그래도 죠그 여러분들이 차트를 좋아하신다고 믿고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